이제는 간식으로 크랩을 먹으러 가볼 겁니다. 해산물. 가서 저희 크랩 먹는 건가요? 싫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럼 아, 나 너는 가가지고 저거 먹어. 그뭔 멍게, 해삼 아, 이런 거. 절대먹으면뭐이 저희 집에서는 그냥 아버지 담당입니다. 그거. 어 시원하다 오늘은. 네. 살을 기다리는 중. 을 먹으러 왔어요. 네. 라프터 똥조아 나왔어요. 그 우리나라 말인데어도 되게 비싸죠. 와, 1kg에 거의 4만원 정도. 1kg 정도하면 되죠 쇠기 닭기, 닭기 네. 네. 이게 번 <목소리도> 아, 주말인데 이렇게이 밤에 야식으로 해산물을 먹으러 가거 어? 김장? 이거 없었나? 김장? 김장? 김0만장 김장? 김장? 김장? 김장? 김장? 김장? 김냐 김장? 김장? 김장? 김장? 김장? 김장? 김냐 7위? 7위. 뭐 먹고 어, 뭐, 뭐 싶은 거 있어? 어, 진짜. 네. 아니 뭐. 새우 같은 건없었니까 뭐, 치킨게 먹죠. 아. 치킨을 먹으니까. 어. 그냥 간단하게 한 먹고. 먹고 해서? 아, 그럴까요? 안 먹는 거. 가성비 있는거 봐 아, 뭐라 음. 음. 그러니까 생다생각 아, 아, 아, 뭐라 생각 아, 뭐라 생각해봐. 아, 뭐라 아, 뭐라 해 이것도 많이. 진짜 지비 방은. 남았어? 아 잘안 먹어요. 눈모가 먹어, 비싸서. 그러니까 제일 신기해서 여기가 아... 사진 찍어. 아, 그래 <목소리도>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요 게큰 거는 이게 꼴등이 꼴등이 처음 먹어 겁니다 참아. 되아 생꼴등이로 호레기라고요? 아 호레기. 맞아 호레기. 응. 맞아 호레기 라씨그 있어요. 호레기는 무척 먹이게 알래스카나 이렇게 아, 이쪽에 음. 러시아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요도 많고. 돈이 많아서 가격이 싼건 아니죠? 한국도 어떻게 보면 싸? 음, 음, 싸지 않은데 네. 지금 70만원 정도보다는 근데 여기는 더운 나라니까 회사를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어차피 네명이 내니까 우리 20만원씩 내면 더 큰돈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연말이고 하니까 근데 그걸 사줬거든요? 난리가 났어 얼마 버는지 알아요 우리 그리고 네. 연말 파티하고 우선 저런 거 있잖아 어. 이게 그 머드팹 아니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건... <웃음> 저거 뭐야 바다에 있는거 여기나 가격은 한국이나 비슷한것 같아 이게 지금 보니까 저 진짜 <웃음> 뭐 이런 분또 크랩 전문가 형들인데, 이게 던전이 스크랩이라고 해요. 던전, yeah. 던전이 스크랩. 던전이 스크랩? Uh. 네. 이게 뭐냐면, 네. 미국 동부에서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서부. 바다, 바다 맞죠아 네. 그래서, 이 철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던 데가 시애틀에 있었거든요. 시애틀에 살았는데, 그니까 러 거기서 저희가 엠베를 어디서 했어요. 엠베을어 저기에 철이 있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 철이 있으면 음. 바닥바닥 가서 두고 드세요. 얘를 잡아. 어떻게 잡냐면 개 잡는 망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철망이 있는데 던져놓으면 개가 들어와. 이리못 빠져나가. <웃음> 와. 두 아, 장, 두 장. 두 장이에요? 두 장. 혹시? 야. 어머, 또 먹히네. 어머, 또 저쪽 있어 여기 있는 민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기들게들아들아랩이라고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 어. 근데 만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이아들아들아들아는아 음! 그냥 저거 했을 때 색깔이, 우르는 꽃게가 살아있는 거 보면, 붉은 빛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 어, 이런 색깔이 돌잖아요. 그런 게좋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다행이네. 너거 맛있다. 너무 멋있는데? 이거는 꼭 제가 이거 평생 간직하려고 해요. 아, 아이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음. 던전 엔 던전 스크이야 지금 보니까. 오우! 괜찮으나한안 좋은데요? 아, <웃음> 여기 뭐무 하시는데요? 어제같이 보고는 아 맞네요. 확산 음. 이렇게 생겼어요얘가 아, 이렇게 잡힌 거를 보면 이렇게 묶여있는 거 보면 음. 음, 똑같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참 거기서 재미없네요. 리조트를 하잖아요. 네. 음. 그러면 우리도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아 â 도 g i 뭐 영상?